근데 정우주TV 어떻게 보게 된 거야? 어, 애들이 먼저 음. 본 애들도 있었고. 아, 정말? 애들도 네, 걔가 재밌다, 홍보해서. 아, 그랬어? 아유, 고마워. 네. 앞으로도 재밌게 잘 봐줘. 네. 친구도 어떻게 봤어, 네. 정우주TV? 아, 진짜? 고마워. 아, 고마워, 친구도 고마워. 네. 또 영상에서 한번 만나. 안녕, 고마워. 아 아 박스 맞추기 봤어? 그것도. 미션도 재밌게 재밌었어요. 어 고마워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헤어지면 아쉬우니까 어 무슨 어린 랑 놀이 하나 할까? 그래. 놀이. 여러분 여기서 정우주 TV 구독자를 만나가지고 어른댕! 어른댕! 네, 여기서 잠깐 같이 좀 놀아볼게요. 네, 네, 네. 누가 술래요? 네. 그래시. 네. 아니 어깨 여기서 정우주 TV 구독자들을 만나가지고.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아까 저희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정우랑 잠깐 놀고 있는데, 정우를 알아보, 알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서, 일단 지금 아쉬워가지고, 일단은 같이 게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. <웃음>